돼지갈비 먹어볼까 숯불위에 노른노른 맛있게 구워서 밥이랑 고기랑 음료수 상추깻잎 퍼터지게 먹어도 13,500원 you <laughs> 제가 갈비를 굉장히 좋아해서 갈비 무한리필집이나 뭐 이런 다른 갈비들을 많이 먹잖아요. 근데 여기는 생각했던 거보다 너무 괜찮아서 지금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보통 보면 양념 갈비가 뭔가 되게 너무 달거나 뭐 너무 좀 짜거나 이런 데가 많은데 완전 제대로 적당한데요. 음. 양추두장에다가 고추를 두툼한 고기 듬뿍. 아 고추가 엄청 매운데요 어 대박 아어 근데 이렇게 쌈 싸먹을 때 고추를 넣어서 먹은 게 진짜 오랜만인데 어 엄청 맛있네요 또 고추에 고기 듬뿍 마늘 양파 무한리필집 진짜 오랜만에 오는 거거든요 진짜 가격 대비 가성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지금 여운이랑 아내랑 셋이 이런 갈비 먹으러 가면 뭐 5만원에서 6, 7만원 정도를 사용하는데 이게 더 만족감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마음 놓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그 이쯤에서 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된장국은 따로 돈 내고 시키셔야 돼요 2,000원입니다 음 깔끔 아, 갈비랑 밥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이게 막, 따끈따끈한 쌀밥에다가, 수튀향 가득한 이 고기가 싹! 들어가니까, 어 <웃음> 면. <웃음> 원래 갈비하면 물냉이잖아요. 근데 제가 여기 먼저 다녀온 뭐 크리에이터에게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물냉도 진짜 맛있는데 비냉이 더 맛있다는 거요. 예 엄청. 그래서 비냉도 같이 시켜왔습니다. 근데 비냉이랑 갈비랑은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이게 어울릴까 이런 생각은 사실 들거든요. 먹어보면 알겠죠. 데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대박 이거지 어 지금 물냉을 굉장히 맛있게 먹어서 아, 비냉이 엄청 기대되는데요? 너무 기대해서 실망하면 어떡하지? 아 이거 냉면 4,000원이거든요? 비냉 진짜 웬만한 냉면집보다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고기랑 먹어도 어울릴까, 근데? <웃음> 아, 포지션이 확실하네. 물냉이 진짜 갈비랑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나고 비냉은 그냥 비냉 자체로 맛있어요. 뭔가 살짝 달달하면서 살짝 매콤한데 뭔가 그 안에 좀 되게 다양한 맛들이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. 오, 신기하다. 둘이나 셋이 오면은, 비냉 한번꼭 시켜서 같이 먹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. 물냉도 시키고. 아잘 먹었습니다 13,500원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고기 먹었지 밥 먹었지 그리고 된장찌개 시켜먹었지 냉면 두 그릇 먹었는데도 저 혼자 일반 갈비집 가서 먹었을 때보다 금액이 적게 나왔어 그래서 저는 좀 대만족입니다 심지어 맛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갈비 좋아하시면 은 진짜 꼭 한번 와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요 제가 정말 너무 만족하면서 먹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도 만족하면서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맛있게 보셨죠?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